고맙습니다. 저는 산업 디자이너고요. 그러니까 송봉규라고 합니다. 아까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SWBK라는 산업 디자인 컨설팅 펌을 이제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뭐 저희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거대한 담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산업 디자이너로서 이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현 필드에서 느끼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디자인 스튜디오의 모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와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강연에서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는 어떤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좀 다뤄줘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번 강연의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 역할은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코어 역할로서 어떤 디자인 오피스 그리고 이제 제품 기획하고 유통 판매 그리고 되게 전반적인 어떤 프레스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기업에서 일을 준다거나 하는 되게 수, 수동적인 어떤 역할을 계속 수행을 왔, 수행해 왔었는데 좀 창의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어떤 디자인 분야의 어떤 그런 좀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스튜디오. 그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스튜디오가 이제 클러스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가장 다른 그 클러스터 내 분야보다 이제 가장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어떤 시대와 어떤 시장을 꿰뚫어 볼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미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가장 라이트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한 조직 내에서 이제 시장과 이제 시대를 좀 깨뜨려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자체들은 뭐 저도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자체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관점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기획하고 어떤 생산 그리고 되게 마케팅에 이르는 전반적인 어떤 프레스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아시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억 아시아 인구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그 인구를 아우를수 있는 아시아 가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비전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크리에티브로 이 이제 이것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디자인 스튜디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디자인 스튜디오의 어떤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확대된 시점에서 지금 에스토르비케는 어떤 식의 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대량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어떤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제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제품 제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좀 시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됐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어떤 설계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 디자인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크게 이분화돼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좀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산업 디자인 영역과 그리고 그것들을 좀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부분, 사실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각자의 노선을 좀 걷게 되는데요. 사실 산업 디자인은 조금 더 이제 좀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이제, 좀, 좀더 이제 뭐 손에 그립에 맞을까라는 좀 사용자 중심의 중심에 어떤 어떤 언어로 좀 발전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제품 엔지니어링 쪽은 조금 더 이제 효율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뭐 이런 식의 좀 효율적인 관점으로 계속 성장했다고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좀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사실 이런 그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응집돼서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가치들을 이제 최상의 가치로 여기 왔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필라멘트 전구가 LED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디자이너들이 협업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 의 테크놀로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 큰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효율적인 것. 사실 그 4분면 중에 가장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굿 디자인, 어떤 굿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축에서 이제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축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뭐 평면상 보시겠지만, 지금 3차원 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3차원 축에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가치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분법적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그 3차원 내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서울에서 되게 유행했던 어떤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전통적인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어떤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름답긴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거나 그리고 뭐 3D 프린팅이나 어떤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 그러면 효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이 이면에. 그 제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필드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 마케팅이랑 어떤 서비스 디자인 영역까지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이제 제품 중심에서 점점 이제 가치와 어떤 경험 중심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웃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의 어떤 롤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통합된 영역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되게 분업화돼 있는 어떤 구조들. 예를 들면, 그 이미 기획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형태를 되게 잘 뽑아내는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디자인 롤이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되게 여러 가지 필드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 이해에 대한 능력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감각들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사실 스튜디오의 어떤 생존과 되게 직결되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는 식의 좀 질문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와 지금 스튜디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업무를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BMW라는 자동차 회사랑 그 전기자동차 차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차저의 어떤 그 디자인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한테 처음에 의뢰 들어왔던 었게 차저는 그러면 어떻게... BMW를 찾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의 어떤 질문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차전은 가장 그 컴팩트한 사이즈의 충전 기능을 잘 수행하면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충전이라는 어떤 그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어떻게 경험화 시키느냐에 대한 것들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충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좀그좀 그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유소에서는 5분 만에 충전을 할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매일 매일 충전을 해야 된 충전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뭐차저를 어떻게 디자인하자라는 문제에서 떠나서 그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줄 것이며 그한 시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이제 프로젝트 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충전한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자동차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까지.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무형의 가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한 시간에 어떤 가치를 준다라는 되게 무형의 가치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금 충전하고 있다라는 차징 나오라는 어떤 컨셉으로 그것들을 시각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전에 어떤 다양한 어떤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그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어떤 것들도 이제 저희가 디자인했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차저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뭐 BMW i차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산업 디자인 영역인 형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이제 충전에 적합한 어떤 그뭐 기술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충전하는 경험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갔고 사실 그것들이 이제 BMW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에 어떻게 부합을 하느냐라는. 시계 접점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너들도 되게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영역으로 확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우라는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제품을 경험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그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혁신을 주느냐라는 물음으로 다시 그 변경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간단하게 준비한 저희. 그 프로젝트인데요. 코웨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들을 이제 제가 컨설팅해주는 어떤 업무들입니다. 실제로 코웨이가 이제 메인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은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코웨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그 정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정수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필터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그 하나의 하나의 공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공기를 내뿜어 줄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코어의 밸류인데요. <웃음>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 캐치해 내기 위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와 또뭐 트래킹을 했었습니다. <웃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조직도 조직도를 저희가 그려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고객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코디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제안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어떤 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코의 핵심 가치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물만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물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 시켜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코에 가진 서비스들을 비주얼화 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 애플리케이션화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수기했던 방식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OMR 카드 형태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코에의 제품을 처음에 이제 그 세일즈를 할때 어떤 영업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영업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뭐 과일을, 과일을 이렇게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한 수세미 같은 거를 전달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떤 영업이라는 걸 일으켜 보자라는 또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건강한 물이고 그 건강한 물을 집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제그 고객의 생활 전반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수 있는 보틀을 하나 제공해 주자라는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보틀 자체가 들고 다녔을 때. 좀 프라이드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쁘면 좋겠다라는 접근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필터를 관리하시는 필터를 계속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관리해주시는 어떤 코디 조직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어떤 물품들에 대한 저희가 디자인도 했었고요. 사실 그 가방은 뭐 이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고 다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방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게 중심을 줘서 들고 다니냐에 대한 이슈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매니징 툴들. 저희가 이제 코웨이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제품인 정수기는 저희가 디자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그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톤앤매너로 정리해서 이제 디자인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핵심 가치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들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이미 이제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닥이고 하나는 이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사실, 코닥이 거의 100년 전에 스냅카메라를 이제 되게 소형화 시키면서 시장에 엄청난 이펙트를 줬죠. 그 당시만해도 코닥이 이제 거의 기존의 뭐 중형 카메라를 막 해비하게 어떤 사진관에서만 쓰던 것들을 롤 필름 카메라화 시키면서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만 쓸수 있는 카메라를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안긴 어떤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2년에 파산을 했죠. 대신 이제 그 코닥이 파산하기 2년 전에 이제 2010년 10월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5,500만 장 정도의 사진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올해 이제 10억, 10억 달러, 그러니까 1초 한 1조 1천억 원 정도의 페이스북 인수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닥도 그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에는 좀안 맞는 거죠. 그런 혁신을 못 이루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닥부터 디지털 카메라, 인스타그램까지 쭉 이제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제 카메라가 워낙 큰 기계니까 걔를 어떻게 하면 소용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어떤 선패, 어떤 기업의 혁신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이 성장을 할수 있는 그 토대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디지털로 되고 다시 그 디지털이 이제 하나의 sns 서비스하고 링크가 되면서 사실 사진이라는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무게중심을 통해서 계속 그 가치를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닥 필름카메라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나왔으면 사실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의 기술과 그 기술이 이제 보편화됐을 때그 보편화된 기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누가 어떻게 캐치해내고 비즈니스화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업의 성패가 좌우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와 힐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그냥 보유 객실 수만 따졌을 때 에어비앤비가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게 더 많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는 것 혹은 숙소에 대한 경험들이 예를 들면 힐튼은 어느 도시에나 가나 힐튼만의 서비스를 이제 균질하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제 그,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현지 환경을 즐겁게 생생하게 즐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그 가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의 어떤 다각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에어비앤비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북극권의 이제 이글루 하루에 막 180달러 주고 이제 묵을 수 있는 이글루라든지 지중해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코 힐튼 호텔이 줄수 없는 어떤 가치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에어비앤비가 이것들을 스스로 구축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서로 링크시켜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